자, 안녕들 하신가? 오늘 아우야 여기 앉으면 안 될까? 응? 거기 앉고 싶어? 여기 앉아 그냥 2장 읽겠습니다. 여행, 사람 어, 멕시코 첫날 갔던 치체니샤에서 봤던 굉장히 큰 선인장이고요. 여기 사람 보이시죠? 아, 정말 첫날부터 이렇게 큰 선인장을 봐서 내가 진짜 멕시코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꽤 맑았지만 여기 목구름 보이시죠? 네 얼마 안 있다가 엄청난 비가 쏟아지... 졌어요. 그때... <웃음> 1. 그 언니와 멕시코. 멕시코 피라미드 봤어? 특별히 가깝지도 멀지도 않던 그 언니가 어느 날내 삶에 쓱 들어왔다. 삶에 들어왔다 라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분명 멕시코 여행이 내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되었으니까. 난 일도 많고 출장도 많은 여행을 꽤 좋아하는 직장인이었다. 어느 정도 여행에 대한 패턴도 요령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과 후배들에게도 허세깨나 부리던 나다 그러나 멕시코 여행은 달랐다 그건 실로 그동안의 모든 여행을 리셋하고도 남을 일대 사건이었다 멕시코 여행을 권하는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거긴 뭐가 좋아? 뭐가 좋냐는 질문은 거긴 왜? 라는 뜻이었다 피라미드 어? 피라미드가 있어? 신선했다. 이집트가 아닌 멕시코에 피라미드가 있다고? 거기는 마약과 총기, 산초가논니는곳 아닌가? 또 뭐가 있더라? 베사메무초? 그럼 마야 문명이잖아. 음식도 맛있고. 음식? 타코가 멕시코 음식이잖아. 아 그렇지. 그날부터 언니의 진두지휘하에 멕시코 여행 준비에 들어갔다. 언니는 비행기 티켓 구입이나 스케줄링 같은 대부분의 여행 준비를 도맡았고 나에게는 숙제를 남겼다. 멕시코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해오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가게 될 유적지에 도착하면 나는 그 지역 가이드처럼 이유적은 말이야 하면서 설명해줘야 한다. 책을 찾고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다. 그리스 신화를 세번 읽었어도 신 이름이라고는 제우스밖에 모르는데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 등장하는 신들은 발음도 안 되는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니 어른용 전문 서적을 읽을 게 아니라 초등학생 대상으로 나온 역사 이야기 책을 읽었어야 했다. 출발 날짜가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행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나의 첫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거기 뭐볼게 있다고? 야, 큰일 나! 거기 위험해! 등등 부러움보다는 걱정이 많아 자랑의 효과는 누리지 못했다. 게다가 전무후무 핫시즌이라 비행기 값도 엄청 비싸게 치러야 했지만 여행의 리더격인 언니의 일정에 맞춘 거라 나에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멕시코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격과 감탄 그 자체였다. 우리는 LA공항을 경유하여 멕시코에 들어갔는데 대기시간이 길어 한나절을 LA에서 보내야 했다. 그런 이유로 서울 출발로부터 멕시코 도착까지 만 하루가 걸렸다.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환전에 실패하고 겁을 잔뜩 집어먹은 우리는 택시를 조심해야 한다는 선배들의 가르침을 참고하여 지하철을 탔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대안이 있는 경우 택시는 절대 타지 않는 언니가 주입한 절대적인 이유와 결과였다구나 할까? 소칼로 광장까지 가는 지하철은 직행이 없어 갈아타야 했고 이것은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뜬 눈으로 보내다시피 한 여행자에게 꽤 고된 여정이었다. 커다란 짐을 끌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생소한 스페인어는 그립일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과연 소칼로 광장이 나오기나 할는지 유난히 어둡게 느껴진 사람이 별로 없는 지하도를 헤매다 올라간 계단 처음으로 멕시코의 햇살을 받아본다 커다란 멕시코 깃발이 중앙에 펄럭펄럭 펄럭. 마 여기가 멕시코하고도 광장이다 일요일 아침에 드넓은 소칼로 광장은 비둘기의 쉼터 청소부의 일터였다. 이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우린 잠시 동안 말없이 사진만 찍었다. 그리고 서로 물어볼 필요도 없이 깃발을 향해 걸어갔다. 아, 우리가 멕시코에 왔구나. 쉼 없는 긴 여정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멕시코의 놀랍도록 큰 깃발은 왠지 모를 카리스마와 포용력으로 안동함을 주었다. 여독을 풀새도 없이 숙소를 정하고 짐을 풀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후 테오티우 아칸을 찾아갔다. 멕시코 여행의 시작,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였다. 여러 크고 작은 피라미드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해이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 해이 피라미드는 그 자체가 가장 높고 웅장하여 이곳 최고의 스팟이고 달의 피라미드는 테오티우 아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다.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고 갔으니 무슨 말을 했을까. 이날은 주말이라 현지인 여행자도 꽤 많았다. 다들 그저 앞사람 등과 발뒤꿈치를 보며 높은 피라미드 계단을 오를 뿐이었다. 우린 아즈텍 고대인들이 세상의 배꼽이라 여겼다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첫 여정 감동을 만끽했다. 해의 피라미드에서의 높고 긴 여정을 마치고 어른 키를 훌쩍 넘는 엄청난 크기의 선인장을 구경하며 달의 피라미드를 향해 가는데 한 무리의 청년이 지나갔다. 조금 뒤 앞서 지나쳤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말을 걸었다. 어디서 왔냐며 사진을 함께 찍어도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자신들은 동양사람, 한국사람을 처음 봤단다. 우리도 멕시코가 충격인데 이들도 우리가 신선했나 보다. 그렇게 사진 한 장을 찍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그들과 헤어졌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연예인 아닌 그저 한국인이란 이유로 겪는 한류 말이다. 이후로도 자주 우리의 등장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저녁에는 라틴 아메리카 타워에 올랐다. 고대의 전망대를 클리어하고 현대의 전망대에 도전했다고나 할까? 사실 높은 곳에 올라 그 일대를 관망하는 것은 여행의 공식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일몰이나 일출을 본다면 더 좋다. 멕시코시티의 라틴 아메리카 타워에서는 멕시코시티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볼수 있었고 소소한 재미도 누릴 수 있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타워는 무엇?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타워다. 이유는? 멕시코시티 자체가 해발 224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44층짜리 라틴 아메리카 타워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으니 틀린 말은 아니네. 그들은 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전세계네 내로라하는 타워들의 해발 고도와 높이를 비교하는 공간까지 만들어 놓았다. 어쨌든 이 최고의 타워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멕시코 시티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멕시코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실감했다. 산으로 막힌 공간이 없어서기도 하지만 저 아득히 먼 곳까지 반짝이던 야경은 처음 소칼로 광장에서 받은 장엄한 깃발의 감동과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야경의 반짝임에 잠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앞으로 펼쳐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기에 충분했다. 이곳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과한 친절을 누렸으니 장소는 화장실이었다. 한 칸밖에 없는 화장실에 한 가족이 줄을 섰다. 여행 중에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나면 꼭한 번씩 들러줘야 한다. 우리 역시 꽤 참았던 터라 화장실 사인을 보고 반색하였다. 줄 끝에선 나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는 일가족. 코리아라는 한마디에 신기함과 동경이 어린 눈빛으로 내몸 여기저기를 구경하기 시작한다. 아, 쑥스러워라. 오후에 붙인 레게머리 때문인가? 관광지보다는 바로 클럽으로 가야 할것 같은 차림이 그들 보기에 이상했을까? 어쨌든 구경을 마친 가족은 내게 흔쾌히 화장실 줄을 내주었다. 아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몇 번을 사양해도 굳이 들어가라 하시니 문이 열린 채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변기통만 덩그러니다. 더 빼면 시간만 지체될 것 같아. Gracias. 아는 말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감사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코리안 레이디의 화장실 소리가 궁금했을까? 안에서도 느껴지는 그녀들의 숨죽임이 내 모든 욕구를 정지시켰다. 어떤 소리도 낼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내보낼 수 없었다. 너무나 긴장한 나는 조용히 물을 내리고 그 상태 그대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 여러분 저는 그냥 평범한 한국 여자라고요. 연예인이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아는 그 가수들 구경도 못해봤다고요. 이후 다른 여행에서도 때에 따라 소녀시대, 엑소, BTS의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꽤 있다. 음,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큰 선인장이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한참 저렇게 멀어지다가 돌아와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테오티우 악간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 달의 피라미드에서 본이 옆에 보이는 게 헤이 hey 피라미드예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고요. 어, 당연히 달의 피라미드에서 찍었기 때문에 달의 피라미드는 담지 못했고요. 달의 피라미드에서 사진을 찍어야 이 전체에 굉장히 그 웅장하고 큰 느낌이 나죠. 여기에 뭐 도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고대 도시고요. 현대의 어, 멕시코 시티 야경입니다. 뭐 사진이 작 긴 하지만 이게 그 도로거든요. 도로가 굉장히 멀리까지 길게 뻗어 있는 모습과 뭐 약간 그날의 어떤 첫날 여행의 흥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뭐 이상하게 유난히 많이 어, 감동적이었습니다. <웃음> 그녀를 만나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그날이다. 멕시코에 다녀온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이후로도 이렇게 얻어걸린 기쁨은 그리 많지 않다. 아니 뭘 알아가면 알수록 뜻밖의 사건보다는 계획대로 착착의 확률이 높아진다. 멕시코시티 첫날을 마감하며 길에서 우연히 본 포스터가 복이었다. 프리다 칼로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 광고일을 하면서도 누가 포스터 보고 전시회에 가나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줄이야. 문화 역사 담당이었던 나는 여행 전부터 몇 권의 책을 찾아보았다. 프리다 칼로에 대한 책도 읽었다. 책을 읽으며 그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도 러시아 혁명과 트로츠키도 알게 되었다. 책한 권으로는 깊이 알 수가 없어 자연스레 영화까지 보게 되었다. 책과 영화에 등장하는 프리다 칼로의 그림들도 보았고 디에고 리베라가 그렸다는 벽화도 보았다.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봤다. 그러니까 디에고 리베라는 우리나라 박수군 화백쯤 되는 건가? 프리다 칼로는 페미니스트를 대표하고 그렇게 그들과 첫 대면을 했다. 멕시코에서 접한 프리다 칼로 100주년 전시회 소식은 그리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책과 영화를 보고 왔는데 현지에서도 전시회를 하네? 응. 음. 확실히 프리다 칼로가 멕시코를 대표하는 인물인가 보군 정도였다. 왠지 멕시코에서는 어딜 가나 프리다 칼로 상설 전시가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디에고 리베라 벽화는 대통령 궁에서도 이미 보고 온 터. 그러나 미술 전공을 한 언니는 이 전시회 소식에 꽤 흥분해 있었다. 아침부터 잽싸게 타코 하나를 사먹고 전시회가 열리는 팔라시오데발라스 아르테스. 다시 읽을게요. 아침부터 잽싸게 타코 하나를 사먹고 전시회가 열리는 팔라시오데 발라스 아르테스에 도착했다. 어찌나 부지런을 떨었는지 아직 개관 전이다. 잠시 기다렸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프리다칼로 전시가 아니더라도 이곳은 꽤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같다고나 할까? 대표적인 전시 공연장으로 외관은 스페인 스타일의 하얀 대리석 내부는 멕시코산 붉은 대리석으로 지은 자제부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멕시코의 민족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이 전시장 곳곳, 복도마다 상시 전시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디에고 리베라는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 전시를 보러 왔는데 디에고 리베라 전시는 옵션, 원 플러스 원이다 나는 점차 이 전시회가 범상치 않은 사건임을 느끼게 되었다. 멕시코 여행자라도 흔히 할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세상에. 우린 주제별로 나눈 열군데의 전시장에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 대부분과 그녀의 소품, 사진, 동영상, 기념품, 심지어 그녀가 사용했던 깁스까지 가까이서 천천히 감상할 수 있었다. 전시실 사이를 이동할 때 보는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은 덤이었다. 평소라면 이 건물에서 그의 작품을 보는 것이 메인이었을 텐데 말이다.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 아쉽게도 사진은 남기지 못했지만 화가가 이런 평생의 작품을 한 번에 몰아서 볼수 있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프리다칼로의 인기는 해가 갈수록 높아져 몇해 지나 우리나라에서도 프리다칼로 특별전이 열렸다. 그러나 이 특별전은 그날 내가 본 작품에 비하면 극히 일부 포장지 정도였다고 해야 하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 100주년 전시장에서 사온 연필 두 자루를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개관 시간 전부터 부지런을 떠났으니 망정이지 관람을 마치고 나올 때는 대기하는 사람들의 줄이 엄청났다는 걸 말해둔다. 이 사건으로 미술에 눈을 떴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자극이 된건 사실이다. 가끔 미술 감상과 화가, 미술사에 대한 책을 보고 전시회를 찾는다. 창작자의 삶과 철학과 가치가 창작물에 고스란히 투영된다는 것에 특히 관심이 간다. 여전히 그림은 잘 모르지만 프리다 칼로, 디에고 리베라 부부는 어쨌든 내 맘속 멕시코 화가 1등 자리에 있다. 어, 참고로 저는 요즘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사람들이 줄서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나올 때 찍은 거죠. 대형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자화상 작품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흙! 힐끝 보이는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이에요. 네, 아주 굉장히 대형 작품들이 벽면에 가득가득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어떤 감동을 <웃음> 이기지 못해서 사온 어, 엽서들과 프리다 칼로의 요두 개는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사진이죠. 이, 평생 깁스를 하고 이렇게 보조 그 어떤 의료기구를 받치고 이렇게 받쳐야 이렇게 가능했던 거의 누워서 지냈다고 하죠. 이 연필 지금도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사는 곳. 오악사카 곳곳에는 해골이 많았다. 이 표준 표기법에 의해서 오악사카라고 쓰는데 그 현지 발음에 가까운 건와학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와학가라고 읽겠습니다. 와하카 곳곳에는 해골이 많았다. 캐릭터나 수집품에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아트샵은 아예 진짜 해골이 손님을 맞이하는가 하면 서점 창가에는 드레스 입은 해골 레이디가 서 있어 소심한 나를 시겁하게 만들기도 했다. 왜 그렇게 해골이 많은가 했더니 그들이 믿는 윤회 사성 때문이다. 멕시코의 신앙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코코가 있다. 멕시코의 대표 축제인 죽은자의 날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아이 보여주러 갔다가 어른들이 폭풍 오열하고 왔다는 감상평이 많다. 어쨌든 고대 미아인들은 죽음을 신성시했고 명예로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나 행사가 발달했다. 대표적인 게 일종의 축구 게임인 폭타폭 경기이고 여기서 패한 팀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죽음을 명예롭게 여겼다고 한다. 차크물은 제물로 바친 사람의 심장을 올리던 조각상인데 박물관과 유적지에 발견할 수 있고 기념품점에서도 미니 사이즈로 볼수 있다. 왕족과 귀족은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옥수수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주식이 옥수수이기 때문인데 왕족들은 머리통을 옥수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뇌수술도 감행했다고 한다. 여행자들이 와하카를 찾는 이유는 마야 문명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다. 그러니 해골 관련 상품들이 많았고 우리도 점차 익숙해져 나중엔 해골 캐릭터가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다. 거기에 축구를 목숨 걸고 한 곳이 다름 아닌 마야였다는 점. 지는 것은 곧 죽음이니 얼마나 살벌한 게임이었을까? 한일전도 이만큼 치열하진 않겠지? 해골이 다가 아니다. 벌레 넣은 술도 꽤 충격적이었다. 사실 메스칼은 몇안 되는 여행의 숙제 중 하나였다. 회사에서 휴가를 얻을 때 사장님이 사오라고 했던 것이 애벌레 들어간 맥주였다. 내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 중 허세라면 단연 원탑이었던 그 사장님은 휴가를 내주며 시크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거 하나 사와. 네? 그 맥주에 애벌레 들어 있는 거 있어.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려주던 사장님은 멕시코 여행 역시 그냥 보내주지 않았다. 본인이 경험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의 살벌함, 유학생들은 다 마약하러 간다는 둥, 사람들은 총을 차고 다닌다는 둥, 대체 우리 사장님 멕시코 어딜 다녀왔던 걸까? 여튼 숙제인 즉슨 멕시코에서 벌레 들어간 술을 사오라는 이야기였다. 문화 역사 담당이었던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장님의 벌레 술은 메스칼이었다 이건 맥주가 아니라 오히려 데클라에 가깝다. 와하카 몬테 알반 관광지에 메스칼 기념품을 많이 판다고 하니 다음 휴가를 받기 위해선 꼭 성공해야 하는 미션이기도 했다. 메스칼은 우리나라로 치면 소주 같은 술이다. 데킬라가 3에서 5년 된 어린 아가베 잎으로 만든 술이라면 메스칼은 아가베 전체를 나이 관계없이 뿌리까지 통으로 써서 만드는 거친 술이다. 이렇게 식물 전체를 쓰다보니 뿌리에 있던 애벌레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맛도 정제된 데킬라보다는 거칠다. 소문처럼 몬테알반 유적지 근처 기념품 가게에서는 매우 기념품스러운 병에 메스카를 팔고 있었다. 나는 조금 더 둘러보고 싶은 와학과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다.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시장도 여행자들이 많아 가게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현지인들이 편하게 다니는 상점도 있고 여행자들의 기념품을 파는 곳도 있었다. 메스칼또한 현지인들이 사먹는 곳은 주전자만 가져가면 술을 받아들 수 있는 분위기인 반면 여행자들의 메스칼집은 깔끔한 유리병에 술을 담아 팔고 있었다. 재미있는 건 현지인 메스칼은 그렇지 않은데 여행자 메스칼에는 병마다 하나씩 애벌레가 들어있더라는 점이다. 우연히 들어갔다고 하기에 너무나 곱게 하나씩 바닥에 자리 잡은 녀석들. 따로 애벌레는 양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통통한 녀석이 들어있는 적당한 병 하나를 골라 숙제를 마쳤다. 이한 병의 메스칼은 혹시라도 깨질까 남은 여정 내내 트렁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가 휴가 후 사장님 책상에 다소곳이 올려졌다. 와 아까 다음 여정이었던 산크리스토발데 라스카사스는 긴 이름부터가 충격적이었다. 산크리스토발만 해도 어려운데 라스카사스라니 이는 멕시코를 처음 발견한 콜롬버스와 원주민의 권익을 위해 애쓴 신부님의 이름을 연결해 지은 산골 동네 이름이다. 언니는 산크리스토발데 라스카사스를 제대로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청명하고 아름다웠던 곳으로 기억되는 마을이다. 도착한 날 비가 한 차례 내린 하늘은 그대로 그림이었다. 콜로니얼풍 건물이 늘어선 골목은 집집마다 다른 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동네 전체가 한 폭의 구성 작품 같았다.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건물 색을 나라에서 지정해준다고? 믿거나 말거나. 해가 지자 산동네 추위가 찾아왔고 성당 앞 광장에서 핫초코를 마시다가 만난 가족의 권유로 다음날 일정을 정해버렸다. 차물라 마을. 멕시코 원주민 인디헤나의 마을이었다. 이곳에선 마음이 참 복잡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 관광객 때문에 돈벌이를 하지만 관광객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전통의상을 입고 시장 마당에 모여 수공예품, 옷까지 천, 양털, 음식 등을 팔고 있었다. 구경거리가 되는 게 싫지만 구경거리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생활이 이어진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저런 생각이 많아졌던 기억이다. 마을 중심가에는 카테드랄이 있는데 이곳의 모습이 참 특이했다. 인형의 집처럼 생긴 조그만 성당에 들어서면 바닥은 그냥 흙이다. 그러니까 이게 벽만 있는 건물이다. 바닥에는 잡초와 잔디가 드문드문 올라와 있고 이 바닥에 앉아 부녀자들이 주문을 외듯 소리내어 기도한다. 내부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라 외관만 찍어왔는데 내가 가본 성당 중 가장 소박하고 시끄러운 곳이었다. 원주민들은 눈만 마주쳐도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손을 내밀었다.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여기서 언니가 가져온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큰 활약을 했다. 언니는 짐을 1g이라도 줄여야 하는 긴 여행에서 성가신 아이템이기도 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그날따라 꼭 챙겨가더니 인디언 아이들 앞에서 꺼내들었다. 처음엔 아이들은 우리를 노려보며 돈을 내라고 했다. 음 마오야 카메라를 들었으니 돈을 줘야 같이 찍어주겠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이 독사진을 한장 찍어 선물했다. 프레젠트, 프레젠트. 스페인어는 모르니 인화된 사진을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처음엔 사진을 받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세 번쯤 이 행위를 반복하자 모여있는 아이들이 뜻을 이해했다. 그래, 이거 선물이야. 언니는 돈을 받고 카메라 앞에 서는 관광지 아이들 중에 정작 자기 사진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다고 한다. 극한 오지에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채 평생 사는 아이도 있단다. 차물란 마을 아이들에게 사진을 선물하려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챙겼던 것. 처음에 돈을 달라고 했던 아이들은 잠시 얼떨떨해하더니 이제는 사진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이다. 인화지 몇장 없이 시작한 감성선물은 금세 바닥을 보였고 우리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을 내미는 아이들로부터 탈출해야 했다. 여행 말미에 칸쿤에서 전통 복장을 한 인디언을 보았다. 차물라 마을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곳에선 마치 거린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양털 치마와 블라우스가 그저 평상복일 뿐인데 칸쿤에서 만난 그들은 너무나 초라했고 날씨에 맞지 않는 양털치마는 남루하게만 보였다. 알만한 유명 호텔들이 크게 자리 잡고 명품 브랜드를 두른 미국 부자들이 활보하는 칸쿤의 풍경이 보는 사람의 눈까지 간사하게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멕시코 차물라 마을에 대한 기억은 또 다른 이유로 마음속에 오래오래 가라앉아 있다. 칸쿤에서도 그렇고 지금 읽으면서도 되게... 뭉클하네요. <웃음> 어, 네, 이게 어떤 와카 기념품에서, 기념품 상점에서 찍은 정말 되게 조그만, 어, 이 도, 도자기 인형인데요. 아주 조, 조그만 건데요. 그때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하나 사올 걸 그랬어요.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메스칼 병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 손을 거쳐서 사장님께 전달이 됐는데 이거 한병 가지고 다니면서도 힘들었으면서도 아, 이왕 고생하는 김에 내 것도 하나 사올까 이 병이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요 되게 많이 참는데 가끔 너무 참은 거를 좀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기가 그 차물라마을의 아주 작은 성당인데 너무 너무 예뻐요 어, 마치 우리 절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일주문처럼 <웃음> 앞에 문이 있고 또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음, 너무 예뻤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바닥이 없는 막 잡초와 풀이 자라는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정글 참 징하네. 우린 빈털터리로 정글에 도착했다. 여행마다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여행자 수표는 왜 하자고 한 건지. 여행을 진두지휘했던 언니에게 정식으로 물어보고 싶다 멕시코시티에서 한 차례 수표를 돈으로 바꿨는데 그나마도 여행을 찾느라 몇 군데를 다니며 시간을 써야 했다 돈은 이때 다 바꿨어야 했는데 그럴 게 아니었으면 돈 바꿀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움직였어야 했다 우린 여행자 수표라는 종이 뭉치를 가진 무전 여행자일 뿐이었다 그나마 소심한 나는 돈을 아끼고 아꼈지만 언니는 내 돈까지 빌려 자신의 기념품을 샀으니 말 다했지. 여행은 짧은 결혼생활과 같은 것.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난 아마 복장이 터질 거다. 여행에는 끝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는 결국 버스 시간에 쫓겨 와하과 은행에서 돈을 바꾸지 못한 채펠랭케까지 왔다. 오밤중에 터미널에 도착해 언니가 생각해둔 로즈까지 겨우 찾아왔고 택시비와 숙박비를 치르고 나니 저녁 먹을 돈도 없어 둘이 맥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당연히 숙소도 제일 저렴한 펠렌케 정글이 그대로 느껴지는 방이었다. 이때 숙소가 창문이 있었는데 문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뚫려있는 구멍. <웃음> 맥주를 마신 곳은 숙소의 유일한 레스토랑으로 아침엔 식당, 저녁이면 술집이 되는 곳이었다.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대개 펠란케 유적지를 보고 왔거나 보러 갈 사람들이다. 흡사 변들이 유원지 같은 분위기에 여행자들이 모이니 자유로운 기운에 금방이라도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누구라도 단번에 친구가 되는 분위기다. 우린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과 합석하게 되었다. 현지인과 대화하길 좋아하는 언니는 어딜 가나 잘 어울린다. 길을 물어보면서도 두시간씩 수다를 떨수 있는 언니의 친화력으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술과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철양한 기분도 들지 않았다. 그저 분위기를 즐길 뿐이었다. 어느 순간 로마 군인처럼 잘생긴 남자 하나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술을 돌리기 시작했다. 다들 마다할 이유 없이 어울리며 술을 받아 마셨다. 펠렌케를 보고 온 멕시코인 형제, 스페인에서 온 친구 무리 등등 면 면도 다양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남이 취기가 오르자 우리에게만 적극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우리가 마음에 들었던 걸까? 지금 생각해보니 좀 쉽거나 약해 보였을 수도 있겠다. 이제는 부담이 백배. 그는 점점 더 들이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합석했던 멕시코인 형제가 막아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빨리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 군인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자기 방에 가서 마리바나를 피우잔다. 기회를 볼 것도 없이 도망치듯 자리에서 나왔다. 서사는 필요 없다. 도망이 답이다. 다음날 아침 펠렌케 유적에 가려고 식당을 지나치는데 이 로마 군인 남은 벌써부터 스페인 여자들에게 와인을 사주며 작업을 걸고 있었다. 펠렌케는 체력도 감성도 돈도 바닥을 친 여정이었다.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정글의 로지에서 마음 편히 잘수 없었던 까닭이다. 날씨가 생각보다 덥기만 해서 내내 핫팬츠 차림으로 다니다 보니 양말이 모자랐다. 남은 양말은 발목이 길어 조금 잘라내고 싶었다. 파우치 속에 있던 눈썹 다듬는 칼로 양말의 발목을 슬슬 썰어보니 손톱만 한 칼이라도 제 기능을 다 하더란 말이다. 고은이 자고 있던 언니를 뒤로 한채 혼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하나 남은 양말을 재단하고 있었다. 몇번 해보니 이것도 요령이 생긴다. 내가 정한 커팅선을 중심으로 양말을 접고 그 사이로 칼을 넣어 쓱쓱. 눈썹이나 밀어내던 조그마한 칼이 이렇게 야무질 줄이야. 아! 방심하는 순간 칼날이 빠져 어디론가 날아간다. 동시에 엄지손가락 살점이 뭉텅 썰려 나갔다. 피가 뚝뚝. 입이 딱 벌어졌는데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손을 쥐고 침대에 쓰러졌다. 하. 이 쇠로 다량의 공기만 불규칙하게 뿜어져 나왔다. 슬프지도 않은데 반사적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손톱이 약한 탓에 늘 가지고 다니는 반창고는 이제 딱두 개가 남았다. 떨어져 나간 살점이 할수 있는 건 반창고 응급 조치뿐. 손가락 살점 좀 떨어져 나간 게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 그렇지가 않다. 손가락이 아프니 세상 모든 일을 엄지손가락 하나가 해왔다는 걸 알게 된다. 피가 마르면 좀 나으려나 싶었지만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욱신거려 컨디션은 엉망이었다. 펠렌키의 놀라운 유적지에서도 기운 없이 따라만 다니니 언니도 마음이 불편했나 보다. 내 기분을 살피는 언니에게 아침에 양말 자르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고백했다. <웃음> 반창고를 열어 상처난 곳을 보여주니 이건 가벼운 찰과상이 아니다. 다시 봐도 끔찍하여 나는 아예 눈을 돌렸다. 정말 아팠겠다. 진작 말을 하지. 언니는 가지고 있던 연고를 꺼내 상처 부위에 바른 뒤 마지막 하나 남은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연고가 미끌거려 반창고가 잘 붙지 않는다 여전히 손가락은 욱신거리고 손끝 좀 아픈 건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펠렌케의 계단은 왜 그렇게 높고 봐야 할건또왜 그렇게 많은 건지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멕시코 유적지에서 내내 정신이 없었던 까닭에 지금도 사진을 봐야 아 그랬었지 한다 펠렌케에서 시내로 나와 반창고 한 통을 샀다. 그런데 이 밴드에이드는 몹쓸 접착력을 자랑하여 도무지 붙어있지를 않더란 말이다. 한국에 돌아와 새삼 느꼈다. 세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다. 반창고도 딱 달라붙게 만드는. 제가 멕시코에 있는 동안 여러 유적을 다녔는데 펠렌케 유적이 단연 가장 컸습니다. 이거는 정말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예요. 막 이런 게막 계속 나오고 어, 그나마 이렇게 어, 발굴된 유적은 아주 극히 일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음, 들었습니다. 칸쿤에서 뭐했니? 멕시코로 내 마음을 열어준 것은 치체니트사였다. 여행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화보집을 봤는데 그 책에 이곳 치체니트사가 소개되어 있었다. 1,000개의 기둥이 늘어선 전사의 신전은 그야말로 장관. 마야족의 화려한 유산을 볼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칸쿤으로 이때 치체니트사를 돌아보고 멕시코 여행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여행 떠나기 전부터 멕시코에서 이것만 보고 오면 후회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펠렌키에서 칸쿤으로 향하는 여정. 우린 지역을 이동할 때는 어김없이 밤버스를 탔고 버스가 숙소를 대신했던 만큼 가장 좋은 버스를 예약하곤 했다. 문제는 펠렌키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발생했다. 9시에 온다던 버스가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다. 보통 정시에 칼같이 도착해 경쾌하게 출발하던 a 디오 버스가 아무리 목을 빼고 기다려도 소식이 감감이다. 터미널 직원에게 물어보기를 반복했다. 예정된 시각에서 한 시간하고도 한참이 더 지나서야 버스가 한대 왔는데 직원이 저걸 타란다. 척 봐도 그동안 탔던 쾌적한 버스와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의 날가빠진 파란색 버스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계약한 버스는 타지 못했다. 비싼 금액을 지불했고 그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니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 언니는 직원을 붙잡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만사태평 버스는 이것밖에 없으니 타든가 아닌 말고 완전 배째라다 남은 시간은 이틀이 채안 된다 당연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내밀고 해봐야 소용없다 분을 사귀며 냄새나는 푹 꺼진 자리에 올라앉았다 그렇게 하룻밤 곧더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버스가 새벽이 되고 오전이 되도록 칸쿤에 도착하지 않는 거다 그렇다 정거장마다 친절하게 들러주는 시골 버스였던 것 치체니트사에 가려면 새벽에 도착해야 했다 치첸니트사는 칸쿤 옆집이 아니다 버스로 3시간 아침에 하루짜리 패키지를 따라가든가 치첸니트사행시외 버스를 알아봐야 하는 어쨌든 하루가 꼬박 걸리는 일정이다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 멕시코를 꿈꾸게 한 치체니트사는 그렇게 날아갔다. 정호가 지나서야 지겨운 버스에서 내렸다. 의욕이 뚝 떨어진 나를 달래며 언니는 어쩜 그리도 신중히 숙소를 살피는지 결국 팔랭키에서 누군가 추천한 곳으로 결정을 거였으면서 땡볕에 한시간이 넘도록 골목을 누비는 언니가 원망스러웠다. 전날 팔랭키 유적지에서 한 바가지의 땀을 흘렸고 미소라를 걸으며 또 그만큼의 육수를 뽑았다. 그 상태로 불편한 버스에서의 하룻밤이라니. 축 처진 어깨로 샤워룸에 들어간 사이 언니는 여행 내내 우리를 올감했던 여행자 수표를 바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야 돈이 생긴 거예요. 그 중간에 거지처럼 다녔어요. 언니야 다시 쿠바 여행을 떠난다지만 나는 내일이면 집에 가는데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 점심을 먹는 동안 언니가 큰 선심을 썼다. 오늘을 세진이 하고 싶은 거 하는 날로 정한 것. 치체리트사는 날아갔고, 뭐로 할까? 내가 여행 중재미있어 하는 게 있다면, 지극히 평범한 걸 하는 거다. 평범한 현지인의 일상을 잠시 체험해보는 것. 일종의 허세이기도 하고, 관광지 위주의 여행과는 다른 어떤 것을 해보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세네. <웃음> 다른 말을 못 찾겠다. 결국 머리를 닦기로 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 하기엔, 너무나 관광객다운 체험이었지만 말이다. 우린 머리 잘 닦는다는 마켓을 찾아갔다. 레게머리 만들기, 미용사와 내가 2인 1조가 되어 진행하는 팀워크다. 나는 고무줄과 알루미늄 포일을 하나씩 손에 쥐고 있다가 미용사가 손을 내밀 때 정확하게 건네준다. 그렇게 머리에 골이 생기고 여기저기 살짝 당기는 느낌이 오면서 점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듣던 대로 전문가의 손길이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렸다. 한두 시간쯤? 호기심 많은 데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언니를 둔 덕에 난 어딜 가나 언니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언니가 나를 기다렸다. 언니는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한 번씩 돌아와서는 아직 안 됐어? 를 반복하였고 결국엔 언니도 머리 한 가닥을 따았다 머리를 따은뒤 우리는 신이 나서 칸쿤 해변으로 갔다. 바다는 더없이 아름다운 풍광을 선물했다. 난 다음날 서울로 돌아왔고 그대로 출근했다.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광고회사였지만 저마다 한마디씩을 던졌고 민망한지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부장님도 있었다. 그들의 반응이 은근히 재미있어서 간지러운 머리를 꾹꾹 참으며 그 후로도 열흘을 버텼다. 떠날 때도 다녀온 후에도 사람들은 아깝다고 했다. 겨우 열흘 다녀오려고 극성수기에 그만한 값을 치르냐는 말이다. 하긴 그렇다. 그렇지만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그것이 최장이다. 여행지에 대한 호기심은 언제나 여행 후에 더 충만해진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그 나라에서 더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아쉬움이다. 치찬 이트사처럼 가보지 못한 당초의 목적지는 오히려 미련이 남지 않지만 이후 공부를 통해 알게 된또 다른 지역을 향해 새로운 호기심이 생긴다 다시 멕시코에 가게 될까? 그만큼의 시간이 생긴다면 과테말라나 쿠바를 도모하겠지 여행에서 돌아오면 지극히 현실적인 나 그리하여 여행과 일상은 서로의 동력이 된다 여기가 머리를 닦고 갔던 캐리비안이죠 아, 카리브해이죠 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렇게 구름이 있는데요 얼마 있다가 또 비가 많이 왔어요 음, 멕시코 여행 내내 우기라서 비가 항상 한 번씩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